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? 이 <웃음> 뭔데? 아니, 이런 수고로운 거. 진짜, 왜두 개미 이렇게 시야 오래?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가 같이 <웃음> 가요. <웃음> <다다다. 웃음> <다다다. 웃음> 오오오어어어어어오오오오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